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운동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뉴욕 프로 2등 진짜 고기 선양한 우리 성합입니다와 오늘 또팔운동 한다고 하고 오늘 여가활동 오죠, 여가할 동 <웃음> 어, 예! 어! <웃음>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두 운동 중에 하나예요. 외축도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두가. 라인업을 이렇게 푹 잡았을 때여기 이렇게 툭튀어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서. 아, 다섯. 아, 아까 오시기 전에 냉면을 먹었더니 틀어할것 같아. 언제, 이제 진짜 놀자판 났구나 지금. 아, 이아그 와중에 냉면이랑 닭갈비를 먹었어요. 음... <웃음> 아, 이거 지키건 지키면서 먹었구나. 아, 어. 이거 보면은 이거 아마 영상에서 담길 텐데 삼도는 좋아요. 지금 요 파트가 지금 살아야 되거든요. 어, 그래? 이게 지금 왼쪽 외출... 아. 그거야? 아, 네. 딱해서 이제 말발굽 모양 딱 이제 나와야 되지. 아우 이게 되게 좋다. 아, 아까 먹은 냉면 다대기가 여기 묻어있네. <웃음> 이 전기 이름이 이 전기예요? 네. 물어본 사람들 이 되게 많아요 뭐하는 친구냐고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어, 뭐 궁금했는데 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어. 150, 오케이 초등학교 때 키다 초등학교 때키가150 컸다? 몇학년인데 얘기 안 했잖아요 <웃음> 초, 초 6대 1 5 0면 그래도 큰 거나요? 야너 점진적 과보로 컸구나 지금 졸업생신것 같아, 요졸고 있어요 그 뭐야, 와이프랑 산책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굴 마저 보고 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 눈의 높이가 달라졌어? 좀달라졌어아 아니야 얼굴이 흘러서 그래 이제. 게아걔 <웃음> <웃음> 아니야 걔 아니야 얼굴 흘러서 그래. 아 어제서 없어. 나이 먹으면 지금 흘러. 아, 어쩐지어좀 아, 좀 내려가 아, 많이 내려가. 그래서 했을 때 특히 어깨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해주고. 아 팔꿈치만 앞으로. 오케이. 아잘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이 정도 삼두는 사실 웬만한 프레스는 나 삼두로 미루셨다고. <웃음> <웃음> 나, 프로패 때도 삼두로 했잖아요. 아, 씨. 아, 씨, 무거워. 거봐. 아, 내가 항상 성형을 보면 알겠지만, 무거운 무게로 해도 자세가 안, 안 바뀌는 거 알죠? 빨리. 헛! 빨 해봅시다. 자, 몇 개? 아, 본 세트니까, 일단 최소 8회 이상 가보시죠. 아이씨, 죽여. 슈핑 지나는. 지나정 아! 그렇지. 아하! 가서. 어이씨, 생각보다 힘 많이 남는데? 와. 네. 아더 가, 더 가다가. 어, 하나. 박살, 네. 둘. 박살, 났어, 셋. 으아! 넷. 두개 받아, 두개 받아. 두개 받아, 보정. 네. 아! 완전 하나. 더. 아! 아! 아! 아! 이제. 삼도는 아까 얘 이제 저 중량을 쳐줘야 돼요.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오케이. 꿀팁을 하나 드리자 그러면 무게중심이 이쪽 두 개에 실는 거야. 아, 이 느낌으로 이렇게. 오케이. 아, 야이 정도 넣면 아. 손목 유연성에 따라 요 그립을 좀더 좁게 잡아도 되고 아니건 차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한이 정도가 제일 적당한 거 같아. 오케이. 너무 좁게 잡아도 손목에 무리가 오더라고. 요또 오는 거야?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덜 내려도 되고 보다. 오케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아. 두? 두? 네. 한 번.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여덟 아홉. 아. 아. 일곱. 몇 개까지? 몇 개까지? 하나 죽어 하나 죽어 하나 아! 어 하나 죽어 하나 죽어 하나 죽어 하나 죽어 하나 죽어 아! 어 아! 하 하나 죽어 하아 죽어 하나 죽어 하나 죽 야 이거 풀어라 아니 얼굴 터질 거 같아 아 진짜 박살이 났어 박살 났다 자 이제 요 방향 요 방향에서 움직였으니까 다음 방향은 머리 뒤에서 오케이 봐. 봐. 봐. 아. 아. 음. 음. 음. 음. 이게 0이라 그러면 1만 힘 줘봐 여기서 됐어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꼭 네. 하나 됐어 여기까지만 둘 아까 그 지점 그렇지 에이아 아 좋다니까요 한국 어? 어? 두 개만 더 어. 하나 어. 하나 더. 오케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예! 야! 어! 어! 박 제가 보기에만 그런가요? 어? 몸통, 몸통 위에 바로 머리통이 달려있는 거 같은데 어? <웃음>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근데... 제... 카메라 앵글도 그렇게 나오나요? 어? 아. 박살! 야, 이게 운동의 볼륨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운동의 강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미국 가지고 밀로 사체프라는 트레... 그... 코치하고 운동했을 때 어. 그분은 너가 지금 젊었을 때는 관절도 튼튼하고 하니까 어. 그런 고중량의 이런어? 하인텐실이다 그런 운동 해도 괜찮은데 어. 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내가, 내가, 내가 만약에 벤츠플레스한 세트만 하면 중량을 하게 되면 난 자세가 무너져서 이 자극이 안 느껴지는 거야 아직까지는 음. 그, 그, 그게 안 되는 고수가 아닌 거지 뭔 말인 줄 알죠? 에이. 한 번의 기회 인데 그걸 잘해야 되는데 그게 묵어 되는 거야? 아 알죠? 체소좀 낮춘 다음에 그 자극을 느낄게 또 이럴 때 아니면 옷이 먼지를 털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하면 돼 3, 4, 4, 5, 6, 7, 8, 8, 9, 10, 11, 12, 13, 14, 14, 15, 16, 16, 17, 17, 오케이 이래서 어! 어! 아, 그래서 아니 온도 진짜 심해 지금 오케이 3도 아 3도 좋다 이거 바벨 컬의 이제 키포이들은 어깨를 얼마만큼 잘 고정하는지 네? 그러니까 2도 3도는 어깨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지 그러니까 내일 이완했을 때 어깨가 같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면 안돼아 어깨 고정 어깨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에 있는 이 관절 요만잘 자리에 격움직일수 있습니다 둘, 그렇지 서희 너희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여덟. 음. 아홉 음. 하나, 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또세 저기야. 야, 들어와, 빨리 빨리 아. 자비아세더마지아아아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웃음> 야. 야, 보여줘! Let's go! Let's go! 야 e t s go! l 야 하나 오케이 그렇지 이완할 때 특히 둘 어. 이완할 때셋 그렇지 와이 느낌 넷 찢는다 그렇지 아 어깨가 넷한 <웃음> 네. 개만 더 여섯 넷 <웃음> <하나>. 네. <웃음> 여덟 <웃음> 어 오케이 하고 단발 저 주시고 자 수건 잡으세요 자그 다음에 자절당기세요 땡기셔 줘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올려 뜯어야 돼 뜯어야 돼뒤도 뜯어야 돼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빨리야아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 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원, 투 아, 오케이, 저주고저주고 아, 날 끌어올려야지. 그렇지, 끌어, 끌어올려야지. 버, 버티는 게아니라날 계속 끌어올려야 돼. 날 계속 끌어올려. 아, 둘, 아, 세, 어, 진짜. 아니 이게 안 돼. 어, 아, <웃음> 너. 어, 어, 하나 더, 하나 더, 마지막. 올려, 아!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아. 오케이. 고생하어잘 써, oh, so working Bro, 우리 장성혁 동생이랑 이제 운동했었는데 이제 11월달에 일본 대회 나갑니다. 그 이름 뭐야? 제팬 프로전. 제팬 프로전에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3위 안에만 들면 이제 대망의 12월달에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니까. 저 확실치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능한 일본 가서 응원할 수 있게. 그래서 네. 또 이제 형이 남해대구다사. 아, 네, 네. 사실 저 미국 있을 때도 계속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한국 와서 또 보자 보자 했는데 또 이렇게 생산적으로 <웃음> 에, 생산적으로 운동을 하는 또요 기회가 돼서 만나뵙게 돼서 좋았고 <웃음> 네. 다음번에 또 이제 팔외 어깨는 했으니까 그럼 이제 가슴 등 하체 남았어 나가 <웃음> 좋아해 에, 남은 기간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웃음>